네. 아무튼. 고동을 하지 말랬다. 음 취향에 마지막하랬다 네. 아무튼, 어찌됐든, 네. 사랑합니다. 그리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피체 유튜버, 네. 골드 디락스입니다. 여러 반가워요. 네. 진짜 오래간만에 뵙죠. 네. 저도 여러분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오늘 알아볼 거는, 네. 없어요. 네. 철학적인, 네, 개똥 철학으로는 이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냐. 네, 전에도 네, 예고를 했지만, 좀 통통 튀는 발랄한, 발랄한, 어, 발랄한, 어, 그런 곳으로 갈 겁니다. 네. 좀, 어경이 좀 점점 세질 겁니다. 자신감이 일단은 먼저 붙었잖아요. 네. 인게임의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, 그것도, 어, 수리할 거고요. 그리고, 어, 그래픽카드도 조금, 네네, 어, 좀 튕기긴 하는데, 그것도 역시 수리할 거고요. 네. 근원은, 네,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 근원이고, 네, 네 번째 근원이 철학의 근원, 네. 세 번째 그는 아, 열정이거나 아, 그런 거상관 없어요. 내가 그냥 열정이라니까. 음, 편 내가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. 네,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건데 자 유튜브 유튜브는 월요 어, 일주일 중에 내월수금 네, 이렇게만 할 거고요. 나머지 쉬는 시간 있죠. 네, 어... 네 트위터로 아마 볼겁니다 네이 밑에도 네, 트위터 혹시 보니까 주소창 띄워 놓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로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보여줄 겁니다 네 이런 어, 이상한 어, 진짜 어, 기본도 모르는 네 유튜버도 성공할 수 있다 어,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유튜브에 관한 어, 확신을 어좀더 어,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을 좀 잘하는 것도 네 이건 타고난 능력인데 전 능력이라 생각 안합니다 네 그냥 네 어려서부터 왕따로 자라서 책을 많이 이건 덕분에 그냥 어 우연히 얻은 거라 생각하고 그 우연을 나는 네 남자처럼 막귀하고막거도차지 않습니다 네,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은, 그것을, 어, 진짜 불가능한다고, 어,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. 일단 시작해보고 봐. 내가 네, 항상 했는데, 포기하지 마. 희망을 가져. 네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을, 어, 날개를 막 펼쳐라니까? 어, 뭐든지 해봐. 어. 내 주변에도 내 네,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어 진짜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어, 진짜 한수부터 나와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뭐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아 그런 소리 네, 듣기 싫어요. 난 그냥 네어 네가 하기 싫은 거어그 중에서 제일 밑에 거부터 일단은 먼저 하고 말을 해라. 네 그렇거든요. 네 나도 하다 보니까 점점 펄리폼을 늘려가는 것도 배우고, 네. 그리고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, 그걸 한계점이라고 생각안 하고, 계속 그거를, 계속 돌파를, 네, 할 그런 축구를 점점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. 사람은 알고리즘이라고, 어, 했던 거 기억나시죠? 네, 똑같아요. 네. 역시, 음, 힘든 게 있으면 있을수록, 네, 사람은 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. 가끔은 자기 자신을 일부러라도 힘들게 하는게 맞아요